힘들어야죠 힘들어야 운동 안 하는 것같으니까 그런 건 없고 조심히 오는거야 음. 나이 <웃음> 먹어서 걱정이 많아져서 그러는데 <웃음> 여기서는 늦지 않게 나오는거야 야구하면서요 <웃음> 훈련 많이 힘드세요? 훈련이요 힘야죠 힘들어야죠 힘들어야 운동하는 것 같으니까 음, 오랜만에 이렇게 캠프 와서 좀 재밌게 보내고 있어요. 여기 경치도 좋고 운동하기 좋은 날씨와 환경이 좀잘 구성이 돼 있어서 좋아요 지금 추천 만자모가 제일 좋아서 매년 두 번씩 가는 거 같아요. 오키나와 그렇게 많이 운동하면서 많이 다녀오진 않았는데 저희 호텔 앞에 그냥 해변 비치에 그냥 있기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. 풍경도 다 좋아서. 내가 좋아하는 자리다. 아 이렇게 여기 앉아서 받아 보고 있으면 좋아. 맞아 맞아. 이제 쉬었다가 또 쉬어. 뭐 치료할 때 있으면 치료하고. 운동하면서 뭐 했던 것 같아요. 애기랑 놀아주면서. 아기가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. 개를 아, 안 보고 싶어요. <웃음> 아빠 보고 싶어 이런 말도 아니에요? 어, 할머니들 좋아해 가지고 아. 할머니도 보고 싶어. 할 어. 저도 이제 운동하기도 했고요. 응. 그 그래, 이곳 저곳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시즌 중에 못 만났던 뭐 지인들 많이 만나기도 했고요. 좀 이곳 저곳 뭐 많이 찾아다닌 것 같아요. 그냥 바다 보고 싶을 땐 바다도 갔고요 그리고 강원도 쪽 가서 설악산, 오대산, 뭐 지리산 요즘에 또 등산 이런 것도 좀 취미 아닌 취미로 좀 찾아가고 있어서 등산도 많이 하고 캠핑도 좀 많이 다니고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설산을 어, 좀 다녀왔거든요 근데 설산만의 매력이 진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만 좀 아이젠이랑 스틱 챙겨서 설산 구경 가들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예. 음음 근데 좀 떠오르는 게 없는데. 아, 딱히 없으세요? 그러면 <웃음> 해외 전문가라 아, 국내도 많은데 좀잘안 다녀서 떠오르는 게 없어요. 저는 음 뭐. 책 읽고 게임하고 이게 음... 다입니다 뭐 배틀그라운드도 좀 하고 음... 어 오인물이죠 게임 잘해요 어, 네. 아, 이거이것저거 뭐... 게임 다 잘해요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뭐, 스타그래프트 같은 거는 좀 하고요 제가 그렇게 막 게임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가볍게 한잔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뭐 캠핑도 어요 근래에 좀 관심 많이 가는 또 취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시즌 끝나고는 이제 등산도 좀 다니려고 다니다 보면은 좀 생각도 비워지고 등산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, 그래서 그런 것들 재밌더라고요 조심히 오는 거야. 응? 조심히 오는 거. 조심히 오는 거. 네. 배우자님. 선 조심 운전해야 안전 운전. 네. 똑같은 마음이네. 계속 하는 게 밑에 아니야. 아 여기 거. 여기 나올 때야 그라는거 아니야? <웃음> 여기 나올 때도 야구장 야구장. 여기서 조심히 나와야지. <웃음> 그렇지. <그치>? 조심 <웃음> 조심해야지. 나이 먹으면은 <웃음> 나이 <웃음> 먹어서 걱정이 많아져서 그러는 게. <웃음> 여기서는 늦지 않게 나온. 다 늦지않게 나오죠? 네. 몇시쯤 일어나세요? 어떻게 나오세요? 6시 40분? 40분? 저는 10분 더 자는 것 같아요 50분 아니요 저도 딱히 루틴은 없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<웃음> 좋아 하진 않는데 <웃음> 네. 뛰는 게 안되면 걷기라도 해야죠 그냥 걸으면 은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볼수 있는 것 같아서 좀더 매년 매년 걷기나 오는 게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다 보니까 네. 걷는 게좀 좋은 거 같아요 저는 노래 안 들어요 아, 네. 네. 네. 저는 어, 웬만하면 은 한국 노래 좀안 듣고요 외국 그냥 팝 잔잔한 거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봐요 날씨 좋아서 네, 좀 그렇게 막 시끄러운 노래보다는 잔잔한 노래 들으면서 오는 게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딱히 보는 게 없어가지고 또뭐 가끔씩 찾아보고 거의 책 보거나 게임하거나 음? 책이요? 네. 소설책 네. 뭐 뭐라는 책좀 아 재밌었어요 가가요 서현이요? 아니 책못 읽어가지고 <웃음> 이거 잘면 합에서 주는 책부터 배우겠죠. 저는 한 반박자 느린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다 보고 재밌다고 하는 것들을 좀 보고 있는 편이라서요. 더글로리도 재밌게 봤고요. 음. 요즘에 또 피지컬백 아, 그것도 그렇구나. 뭐 재밌게 보고 있고. 또 네. 유튜브 저도 유튜브면 뭐 그냥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음. 피지컬백에서 또 제이가 왔어요. 두분더 찍으실 의향 있어요?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릴 때는 할수 없다면 죽여라였는데 지금은 그냥 해라 그냥 하자, 그냥 하자. 네. 이게 좀 연차 쌓인 선수들만의 그냥 하자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, 많은 경험과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어, 크게 큰 목표 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내 눈앞에 있는 거를 먼저 하는 일처리를 하는 게좀더 어 수월하기 위해서 그냥 하자 뭐 거의 이런 거같아요 저는 뭐 아버지가 시켜서 했죠 아시켜서네 하기 싫었는데 어릴 때는 꿈이 뭐 없었죠 그냥 과학자가 하고 싶었는데 음. 뭔가 개발하고 싶었는데 음. 돌아간다면요? 음. 돌아간다면 여행 다녀야죠 아 여행? 네. 그냥 방랑가처럼 응 음, 방랑가처럼 응 음. 금수저 아니야 그러면? <웃음> 없이 돌아왔는 거지. <웃음> 흫 없이 다녀봤죠? 다녀보고 음. 뭐 어릴 때 다녔을 때는 맨날 없었어요 음. 빚 내면서 갔거든요 아. 빚 내서 갔다 왔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음. 또네 <웃음> 갔다 와서 또 야구에 도 집중하고 음. 그랬던 것같은요 저도 딱히 어, 학교에 초등학교에 그냥 야구부가 있었고요. 어렸을 때 아버지가 태권도장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좀 접하는 게좀 빨랐던 것 같아요. 근데 크게 운동신경이 있진 않았었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감사하죠. 재벌집 막내아들처럼요. 제 생각은 갖고 가는 거예요. 아니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? 생각 없이 가면은 아 근데 둘다할것 같은데 아, 어떤 기억을 갖고 있든안 않을 것 같아요? 부상 없이 앞으로 나가야죠 앞으로 나가기? 네. 저도 작년에 좀 많이 아쉬운 해였어가지고요 부상으로 또좀 고생도 많이 했었어서 올해도 올해는 좀 건강하게 한 시즌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 <웃음> 아무래도 야구 하면 은좀 힘들죠 음. 생각하기 지나가는거죠 음. 지나가는거? 지나가는 네. 가볍다면 또 가벼운거고 음. 또 깊다면 깊은건데 음. 모르겠어.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음. 야구를 가볍게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거 같아서 어, 하면 할수록 어렵고 음. 그럼 남들의 일상과도 같지 않을까 싶어요 음. 남들 회사 다니고 또 일하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좋아요. 재밌어요. 좀더 힘이 이길 수 있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올해 같이 서로 웃을 일 많았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선수들도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이쁘게 많이 봐주시고 작은 실수도 하나하나 좀 넓은 아향으로 많이 포옹해주세요 네. 감사합니다